네, 오늘은 수동태 공부해 볼게요. 수동태는 뭐를 수동태라고 하죠? 네, 능동태와 대치되는 것 능동태를 어, 문장을 변형시키는 건데 능동태라는 것은 주어가 어떤 대상한테 동사를 행하고 가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상자를 네, 상자를 이렇게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상자는 하고 대상이 문장의 주어로 나왔을 때 똑같이 메이드 하면 상자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데 대상을 주어로 놨을 땐 약속을 한 거죠. 비동사에다가 과거 문사를 써서 만들어졌다, 뭐뭐 뭐 해지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 기본적으로 이게 수동태인 거예요. 예. 자 그럼 수동태란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뭐뭐 뭐 먹히다, 만들어지다, 해지다. 그래서 형태는 비동사에다가 과거분사가 기본인데요. 부정문이면 n o 을 붙이고, 의문문이면 비동사를 앞으로 빼내고, 예, 수동태는 여기에 첨가가 되지, 여기에 주어가 'by p 러스 목적격으로' 이게 예, 기본 형태예요. BPP가 항상, 근데 항상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뭐 뭐를? 자, 이것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때는 프로그램을이니까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때는 얘가 프로그램이야. 이거는 보호예요. 대상이 아니야. 이럴 때는 대상이 없으니까 얘가 얘자. 주어가 얘야. 대상이 없으니까 수동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3형식, 4형식, 5형식, 옥조어가 있을 때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자, 기본은 그래요. 문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음, 이렇게 비동사가 과거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의문문일 때는 이렇게 부동사가 앞으로 문장이 나오고, 문장 앞으로 나오고, 부정문일 때는, 예, 또, 다이또 추가가 되고. 그래서 이 노래는 사람들에 의해 사랑받는다. 원래 능동은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사랑한다. 이거죠? 노래는 사랑받아. 이 동전들은 소년에, 한 소년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다. 소년이 발견했단데, 발견되었다가 된 거지. 예, 영어는 사용되나요? 라는 의문문이에요 그런데 원래 능동은 두였어 do people? 이런 식이었는데 예 수동태가 될 때는 두가 필요 없어요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is English spoken 예, in the country? 그 그림은 다빈치에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부정문이죠 예, 그, 그리, 그리지 않았어요 didn't paint, paint가 was not painted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금방 안 바뀝니다 연습을 좀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다는 예문을 먼저 본 거예요 이거 비동사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를 주어에 맞춰서 선택해 줘야 돼요 근데 주어는 누구야? 능동태에 있어서 목적어예요 그래서 비 그럼 비를 넣는 게 아니죠 예, he built this house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 this house 예, 과거니까 적어도 was나 one day 단순 w 니까 예, built의 과거분사는 built니까 built, built, built This house was built by him 이런 문장이 되고요 The boy writes many stories 예, 소년이 많은 이야기를 씁니다 그럼 이야기들은 쓰여집니다 해야 돼요 그럼 일단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비동사를 그냥 넣을 수 없고 b 라는걸 그냥 넣을 수 없고 현재니까 이거 중에 하나죠 MRG 근데 여기는 b o o are 현재 write는 written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bpp에서 pp는 안 변합니다 pp는 항상 pp죠 변형이 없어요 근데 비동사는 변형을 해 줘야 한다는 것네 그럼 좀더 이제 공부를 더해 볼게요 그럼 비동사는 여러 개가 있어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조동사가 겹칠 땐 어떻게 하느냐 더 쉬워요 조동사는 그대로 놔두고 비동사는 이제 안 변해 그냥 비 그대로 넣어 주면 돼요 왜? 조동사 뒤에는 원형을 넣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will a n will are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will be pp, can be pp do bp p 그대로 들어갑니다 진행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행형은 예, 비동사에다가 진행형이 bing인데 또 비동사에다가 수동태가 됐으니까 이게 겹쳐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동사에다가 being에다가 PP. 언제나 수동태는 PP는 있어야 해. 그러면 진행형이라는 걸또 따로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게 비빙 PP. 이렇게 돼요. 비빙 PP. 그러니까 여기에 빙안 변해. 형태가 그대로 빙이야. 비동사만 변한다고 보면 돼요. 음? 그리고 완료는? 예, 완료는 어떻게 돼 있어? have 해브, PP죠. have나 했죠. 근데 또 수동태는 BPP야. 그럼 이거를 그대로 합치면, have been pp. 그래서, been pp는 안 변합니다. 네, 그대로 been pp고요. have나 has만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j o b e pp, 제일 쉬워. 변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비빔 pp, has나 have, been pp. 얘만 볼게요. 많은 이야기들이 이거 쓰여진다, 쓰여졌다, 쓰여지고 있다, 쓰여질 것이다, 쓰여질 수 있다, 쓰여져 왔다 네, 이렇게 해서 변하지 않는 건 하여튼 pp야 네, 그 다음에 빙, 그 다음 빈안변에비안변에 조비 pp니까 어디만 변해, 비동사 형태만 변해요 비동사 형태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나중에 또 공부할 텐데 공식이 bpp에다가 바이 플러스 주어를 행위자로 가져오죠. 이제 목적격이 되는데 바 y 힘 b y 이 이렇게. 근데 이바 y 가 행위자만 그렇지 수단이나 도구일 때는 위드 같은 걸 써줘야 돼요. 네, 행위자가 아니니까. 그게 전치사가 좀 구별이 된다 해서 다른 전치사라고 하는데 사실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뭐로 가득 찬 거지 뭐뭐의 의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be filled with, be covered with, 뭐뭐로 덮여 있다. be crowded with, 뭐뭐로 붐니다 be interested in 이게 다 수동태였어 우리가 수고를 외웠던 게 satisfied with 만족하다 pleased with나 또는 at 해서 기뻐하다 그 다음 be scared of 무서워하다 surprised a t 놀라다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음, 의미에 따라 달라지니까 예, 요건 좀 공부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누구에게 알려지고 이거는 뭐뭐 때문에 알려지고 이거는 뭐로써 알려진다 예문을 보면 또 이해가 가는데 예, 우선은 여기까지 수동태 좀 잘 정리를 해두고요 다음 더 자세히 할게요